지금부터 해성당 종궐 종사님의 연결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일단. 헌양을 하겠습니다. 마상자의 신정호스님께서는 영재녀 헌다을해동스님께서는 헌양을 하시겠습니다. 헌다및 헌양 후 종사님께 삼비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성당성글 큰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35년에 고창군 무장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 손은사로 출가하시어 1955년에 남국스님을 은사로 삼이계를 1961년에는 자원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습니다. 이후 은사이신 남국 스님 문화에서 수행, 정진하던 중, 우리 불교계와 조계 종단의 정체성 확립 및 성장한 승승을 위해 최선도에 서서 정화운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1963년 은산보석사를 정화하셨습니다. 이후에는 군산은적사로 돌아가서 수행과 포기에 질려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종단의 부름을 받아 다시 정화일선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 9 6 7년 영광불각사를 시작으로 서울의 약수사 호악사를 차례로 정화했으며 순천의 성앙사 정화에도 나서신다 했습니다. 이란 공무로 1976년에 조계종 종종 공무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정멸의 세계로 나아가는해성당 선궐사수님을 보 보내야 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에게는 사숙이 되시는 어른 수임이시며, 종단과 교 후에 대선배 승리였음에도, 멀리 경기도 광주 남한단성 국천사에 주석, 주석하셨기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제오어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동사 큰 어른들께서는, 해성당 선거 대동사님을 뵐 때마다 불교정화운동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사찰을 지켜낸 스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깊이 해야리지 못했으나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 종단이 지금과 같은 이상을 가지기까지 선글사수님과 같은 선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수 없습니다. 지국의 현대 불교사 속에서 종단과 도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안길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혜성당 선글사수님, 세연을 다한 법치 앞에 놓인 종정리와 공로패와총원장 표창에 담긴 헌신의 삶을 돌이켜 보입니다. 스님께서는 불교정화운동이 한창이던 1955년 이곳 선사에서 남북 노선인물하고 출발한 이후 단한 번도 마음 편히 선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남봉 노선님과 청담 노선님을 따라 동교정화운동에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1963년 금산 보석사 정화에 나선 이후 금산금적사로 돌아와 지금거리에서 은사인 남봉 노선님을 모시며 수행받은 중 또다시 종단의 부름을 받아 영광 부갑사 정화에 나섰고 서울 약수사와 호합사를 사례로 정화하셨습니다. 정화 운동이 마무리된 뒤에는 어떠한 상도 내세우지 않는 무상의 거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도량불사와 전법 도선의 길을 몽구기다렸던 사승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촌님께서 남기신 공덕과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스님을 보내는 우리들은 스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뜻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시대으로 그 이루어진 우늘를 길이 이어가도록 정신할 것입니다. <웃음> 얼마 전 부초 나이다 그던 모습이 노래에 살아남다. 길이 은떤 하였으나 기백은 남아 마치 마른없는을 설악하고 <놀라> <쓰라고> 셨습니다 <놀라> 해동당 선근사소님 <사나이> <놀라> 사대는 벌레 고생이오 오원은 멸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도디 속한 사과하시러 후학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문의법정이 되어주길 간청됩니다 오래도록 성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휴가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걸 깐 바라던 물건으로 하는데 스님께서는 이곳을 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해방과 전쟁으 수용로리가 다 가졌어야 하는 시대, 강원의 불교 또한 예의 어떤 비전 스님께서 장부의 기상을 떠치고자 이곳 선사에서 흐름을 깨셨습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정체성 혼란을 겪던 시절에 조례교 근본인 청경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젊은 수행자 시절을 온통 정화에 다시 했던 스님로 떠올립니다. 집을 바로 세운물 추측돌이 그, 그 기본이 되고, 가정의 올바른 공모의언정한방 자유로움이 그 그근본이 되는 그런 스님께서는 우리 종단에 기본부가 근본을 가로세우는 것이 공단의 적자부가 불교의 국자님을 굳게 의미하셨습니다. 그에하여 보석사, 불갑사 보악사, 야수사 등 여러 사찰 정화에 헌신을 주셨고 그것 사찰의 합격을 일신하는 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그 일만이 출가자의 사내의 다가암임을 아시고 노년에는 뱃구청사 사에 자리를 잡으시고 수행과 포교에도 전렬하시며 후학들에게 모험을 얻으습니다 이래하는 스님의 호복 애정 노력으로 지금 저희 후학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렬할 수 있음을 불이 날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 시대로 흐르르며 온우주 녹여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이 스님의 현실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이속담사과 사시어 강도 중생, 바 스님의 에삼각하 제한스님, 예소사주지 진성스님, 도안스님개암사주지 종보스님, 종의의원이신태여스님 제한스님 순으로 혼화를 하시겠습니다. 들리 하나가 나고 나면 국청사실 봉시자 분이 인 토, 시시겠습니인 시인, 시인, 습니 시인, 시 시인, 시인, 시인, 시인, 시인, 시 제수님께서사바세계 인연을 보게 하시고 그런 얘기에 부르셨습니다. 아, 제 성가에 불편하지 마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정신하고 공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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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Amitabha b u d a Om Amitabha b u d a Om Amitabha b u d a Om Amitabha b u d a o Amitabha b u d a o u a m i t a b u d a Om Amitabha Buddha 아구아니미나 근데 저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문지타 오, 마리, 다, 다, 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